<웃음> <웃음> <웃음> 들어가세요. 진짜 이쁘게 잘나온다 오마에와...뭐...신대일... 도영상이야? 소시만 하이 더이상 확대가 안돼 아하 another one 이거 나온다. 오! 려 버렸어. 사진도 찍어 야지 사진도 찍어야지. 요 <웃음> 찍어야겠다. 잘 보이지도 않는데. 오, 뭐야. 오 이제 잘 보여. 좋은 공간, 좋은 작품, 좋은 사람. 보면 우린 모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였죠. 그순간들을 어? 그리워하며 다시 떠올리는 존나 비벼. <웃음> 불이, v 이상하게 나오긴 한다. 음? 오케색나안 찍고 있는 아니아아안 미안. 미안해. 아 이거다. 오?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<웃음> <웃음> <웃음> 청양외과 야간지료. 와 지린다. 완전 딴 사람. 이렇게 나온다니까 이게? 나야? <웃음> 얼굴이랑 보 이게? 뭐꼭다 먹었는데? 이게 끝인데? 그랬습 <웃음> 아이고 할수 있어. 진짜? 그 먹는 것도 찍어야 하나? 근데 이게 먹을 수 있을까? 아, 이거 뒤에 쌈 올려서 먹어요. 오! 들어갔나요? 오! 지금 세신다 와어 친구야 생각파하하이 아, <웃음> <웃음> 되는 중이야 선물 받은거야? 졸업했다고 아, 아 맛있다 너무 맛있다 역시 사람은 고기를 먹어야지 겠어. 안 돼, 나만 들게 아, 내가 내려놓은 거를 정말 싫어하지만, 이번엔 안 되겠어. 내 소중한 턱살과 물살이 없어질 수 없어. 안 돼, 내 거야. 아, 귀여워. 자, 몇 도야? 45도. 그치, 이건 몇 도야? 머리끈 두개 이상. 가져 왔어네 개? 양갈래 해주는데. 뭔가 양갈래 되게 네 귀여울 것 같아. 나? 응. 와우? 응. 뭐가 아니야? 응. 싹. 내 나이 26살. 머리를 묶고 있다. 이거는 못 참지. 아유, 지기여. 잘못 묶었어요. 비 홍대 고깃지? <웃음> <웃음> 아, 양갈래. <웃음> 오히려 좋아, 너무 좋아. 오, 되게 넌 타온다. <웃음> 아거운 날이지가 오늘밖에 기 없을 수도 있 아니 오늘일 것 같기도 하고. 아 진짜 이 아, 노아 레볼루션 고치 마으잘 나와? 챌다 <목소리> e 근데 다시 쓰고 이기 마스크 벗고 이거? 쓰고 이거? 이고 이거? 이거 내가 사도록 하지 이거를 보고 있는 이거? 이 이거? 를거이 보고 있는건이 이거? 이 이거? 이거? 이이걸로어이장 이거? 왜왜 이거? 이왜이 이거? 이 이거? 이 이거? 이거? 이이 나 근데. 어! 인공농물 하나 찾으려고 지금 후레쉬까지 키고 후레쉬맨. 난 아! 그냥 섞여있으면 돼. 나보다 오빠가 짜증내겠지. 나는 괜찮아. 응. 나는. 어디까지 올라가? 나... 일어나세요, 용서해. 여기 뒤에. 어리서 줘? 바다다 넘어지면 다 떼는 거예요 아나 오른손을 껴야겠다 아 왼손을 껴야겠다 그래야 손 잡을 때 빼줘 이렇게 잡고 돌려서 하는 건데 짧네? 다잡았 찍고 있어? 잘 마셔 아 그치 말리고 만나. 어 개맛없어. 아.